첫 인상 음? 응. 포근한 포근한 네. 포근한 봉 네. <웃음>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거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셔, 드세요? 샤워하고 나면요? 거울 보면 얼굴 보 거울 보면 거울 보면 아또 어디 한번 손 대볼까? <웃음> <웃음> 그러면 어, 예전에 그 영상 보셨죠? 네. 저희 거기서 예전 남자친구 이야기가 좀 나왔잖아요. 네. 네? 그 남자친구한테 연락 왔나요? 수술하고 연락 왔어요. 어, 뭐래요? 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온 26살 이은정입니다 어, 눈은 일단 앞트임, 쌍꺼풀, 그리고 눈매교정, 그리고 코는 코태, 코볼 음. 축소, 그리고 코끝, 음. 그리고 얼굴 지방 이식 하기로 했어요. 어, 네. 나도, 마지막이에요. 화이팅화이팅화이팅 화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자, 자, 좀 있다 봐요. 파이팅. 네. 파이팅. 어땠어요 오늘 아까 뭐 주사 맞는 거프다고 하는데. 음. 시타고 했었는데. 아, 주사요? 아, 그래도 가도 선생님이 주사를 너무 잘 거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임상이에요. 제가 성형한 지 이제 한달 차인데요. 좀 음, 보여 드릴게요. 성형수술 해주시는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 달에 정말 잘 나왔을 때 예뻐졌을 때 그때 뵈요 안녕 안녕 자,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하나 둘셋한번더 하나 둘셋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온 이윤정입니다. 네, 박수. 네. 3개월 전에 눈, 코, 지방이시겠는데요. 네. 어, 눈은 앞트임, 음. 그리고 쌍꺼풀, 그리고 눈매교정. 그리고 코는 콧대, 음. 코끝 그리고 음. 복고교정, 지방식은 풀페이스 지방식이었습니다. 첫 음, 음. 포근한? 포근한? 네. 포근한 공. 네, <웃음> 음, 어, 설적인게 너무 좋았어 어떤 면에서? 어.. 그리고 질색적이고 솔직하시다 음, 음, 네. 음. 코를 너무 음. 높이면은 음. 보기 싫으니까 음. 이 정도만 높이자 아아.. 아 눈도 너무 이렇게 하면 안니까이 아 정도만? 아 네.. 적당히 일단 음. 좀 깔끔하다 응 음. 호텔 분위기라고 <웃음> 호텔 분위기? 네. 거의 그 제가 아, 일하고 네. 계시는 간호사분들하고 실장에 맞춰요 너무 친절하게 잘 챙겨주셨죠 너무 친절하게 잘 챙겨주셨다 네. 아니요 어, 괜찮았어요 음. 진짜 좀 뭐라 해야 되지 일상생활하는데 일주일 정도는 씻질 못해가지고 음. 불편했고요 음. 그리고 코는 일단 코 살이 부어가지고 숨쉬기가 약간 힘든 정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음. 가습기를 나갔어요 <웃음> 붓기는 어느정도 다어요 붓기는 진짜 빨리 빠졌어요 오 그래요? 네. 어느정도? 한 2주 만에 다 빠진거 같아요 2주 만에? 네. 오 그랬구나 불편한거..아! 이거 음. 앞에 음. 피지낭종구 음. 무슨 낭종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거 좀, 좀 음. 짜내는 수상 음. 아 그렇구나 <웃음> 괜찮은가요 지금은? 네 지금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 비법이요? 응. 음. 저는 일단 산책. 산책. 네. 산책을 많이 했어요. 뭐, 호박즙이나 이런 거. 호박즙은 아안 먹었어요. 사드키만 음. 하고 안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입에도 안 됐어요. 왜냐면은 음. 그게 유튜브 찾아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아, 네. 효과는 없다고. 어 일단은 어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이 음. 많이 좋아졌다고 일단 칭찬을 해. 음. 왜요? 그러면 어, 예전에 그 영상 보셨죠? 저희 거기다 예전 남자친구 이야기가 좀 나왔잖아요. 네. 네? 그 남자친구한테 연락 왔나요? 예 네, 수술하고 연락 왔어요. 네, 뭐래요? 이뻐졌다고 했는데 네. 음, 연락하지 말라. <웃음> 어우 단호하게 네. 연락하지 마.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이뻐질 줄 몰랐다고 나 어. 성형 해봤자 똑같을 줄 알았다고 그렇게 비아냥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음. 네 연락하지 말라고 그어요 음, 똑같네 네. 어차피 네. 안 만나는 게 낫겠네 네, 말안 보러 하지 말라고 아 그럼요 네. 더 좋은 남자를 만나실 텐데 자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세요? 보셨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은 제가 말씀을 그냥 음. 성형하고 싶다만 말하고 음. 말을 안 했었는데 제가 추석 이후에 음. 갔더니 네, 네 인생인데 어쩌냐 우리 <웃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도 <웃음> 이뻐졌네. <웃음> 네. <웃음> 아 그럼요. 두 네. 분이 예뻐지시니까 좋죠.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으셨어요? 사진은 내 <웃음> 네, 셀카 찍는 맛이 많이 납니다. 아 요즘에 네. 인스타그램 이제 자주 하시고? 네 그리고 생얼로 음. 찍어도 음 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네. 아, 좋다. 자연스럽게, 저 성형, 다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성형한지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러운 거를 응. 원했기 때문에 응, 응, 응. 100점 주고 싶어요. 저는, 자, 저부터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응. 다른 사람들도, 뭐 자존감 낮으신 분들은 성형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어서. 응. 무서아워하고 마시고 d woman, 어떤 느낌어나서 샤워하고 거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셔, 드세요? 샤워하고 나면요? 거울 보면? 얼굴보 거울 보면 거울 보면 o l d woman? Cold woman? Cold woman? Cold woman? Cold w 제이 아 n 지 안녕하세요. <웃음> 그리고 영상, 영상편집인가요이거아뭐 어, 뭐든 이찮아요뭐이야기 해주 은이영상은이야기 해주세요. 영상편집은 이 영상편집은 이 영상편집은 이 영상편집은 이 영상편집은 하루하루가 정말 영상 나는 느낌 난다야 되나? 이영합니다 네, <웃음> 알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더 예뻐진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윤정이에요. 지금 성형한 지 4개월 차 됐고요. 눈, 코, 얼굴 지방이시겠어요? 눈 보여드릴게요. 코 얼굴 지방이지 음밀 팔자주름, 턱 했어요. 너무 잘 자리 잡혔고요.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다음 영상 때 봬요. 안녕!